기대돼 안녕하세요 루리입니다 제가 아라TV에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어, 이거 Q&A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은 복불복 뽑기인데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막 2초 나오고 그러면 이름밖에 말 못하는 거 아시죠? 뽑아볼게요 <웃음> 오 꽤나 긴데요? 50초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5일 솔로 가수로 데뷔한 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 저는 그 전에 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아이비이라는 프로젝트 그룹도 했었고요. 이제 룰이라는 이름으로 첫 솔로 데뷔를 쉬이라는 곡으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이는 96년생이고요. 별명은 푼수현, 어, 루루, 수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더 어, 다양하고 멋진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 신인 가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 돈안 남았어요? 어, 어, 어... 저는 쉿 많이 들어주세요. 그만해! 빠바밤. 많이 들어세요 딱딱이다 <웃음> 제가 생각하는 그 킬링파트는 브릿지 파트인데요 지금 느끼고 있는지 나 이렇게 가끔 느낄 때와나의 러브 할때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게 있어요 <웃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라TV는 처음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아는 누님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산타클로스가 되거든요 아쉬워하지 마. 아쉬워하지 마. 네 앞으로 여러분들 저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면서 더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어, 더 멋진 무대로 돌아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동안 쉿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까꿍 <목소리>